출산일이 점점 다가오는데 남편과 저는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대화를 나눴어요 어, 아이나고 몸조리를 잘해야된대나 산후조리원 들어갈거야 여보 아니 돈이 그게 얼만줄 알아? 아 그니까 러뭐 들어가는건 괜찮은데 우리 삶에 좀아그그뭐 200만원도 넘는다고 하더라고 어머 당신 나 몸충다는건 생각하네? 아니 그렇긴 한데 한달 월급 가까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때 시어머님이 얘기를 들으신 후에 끼어들었어요 산후조리원님 무슨 우리 아들 등골 빼먹을 일 있냐 라느라 내가 해주마 산후조리 뭐 그까짓 거뭐그 뭐그 우리 때는 밥에다가애 낳고 낳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고 그랬다 받으라 애 낳는데 뭐뭐 너만 유세냐 아이 그래 응 그래 엄마가 당신 챙겨주면 되겠네. 아우 진짜 남편이 확 그냥 꿰매버리고 싶었어요. 우리 엄마가 해준다고 하잖아. 응? 산후조리원 비용도 고치고. 어 완전 좋네. 저는 그 말에 폭발해서 결국 소리쳤죠. 야. 너는 코래 잡고 나서 우리 아빠가 네 뒷수발 틀어주면 좋겠니? 으악! 아. 아. <웃음> 그러네. 와우. <웃음>